짜잔! 짜잔! 달리기입니다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오늘 하루만큼은 <웃음> 이걸 만들어 드릴게요. 어 만들 거죠? 네. 아저스킨집 바꿀게요. 하루만큼대청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초지광이들이 아, 살아다는 <웃음> 기다려보세요. 자,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 저녁 한아 방송 있으면 뭐. 정답 <웃음> 한번 위치에 내부를 구경해보시죠 오케이 따라라 아, 안녕하세요 아요 어, 이게 야. 아주 그냥 비행기 게임이죠아거 오는 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 아수 없어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하고 있거든요 야,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웃음> 나 얘기할 어, 거 있어 어 음. 아레이어도플레어이어아이어어이 어, <웃음> 플레이어 플이어이 플레이어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아, 플레이 플레이어 플레이어 이플레이이 아, 플레이어 어 플레이어 이어플이이 플레이어 이어플레이이이어이이아이이 와 지금 둘다 <웃음> 보장인가? 물 떠났어 이게 6 0 지금은 지금 쌓을때 벤틀리 공항이 있어요 <웃음> 아, 벤틀리 공항이 있고 아래 보시면 있어요 여기 출장에 엔진도 잘 하고 있어요 어디가? 일단은 거가 가자. 가자, 가자. 뭔데? 빤발 벤로 소재게임. 이을도가지고 가자. 아, 정 아, 정체, 아스, 아스 이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어. 하고 있었다. 어, 광고나와 어, 휴사가자부딪 씁니다! 부딪힙니다안 붙어? 안 붙어? 어. 저 UFO야, u 야 이게 야 뭐야? 뭐야? UFO 뭐야? u 뭐야? 플랩을 활성화했으냐? 플 빨리 활성화했죠? 플 활성화했죠? 플랩 활성화했죠? 플랩 활성개했치 왜, 왜, 왜? 아니 아니야, 만세야, 만세야. 야. 어있어 벙커리. 어, 뭔데? 뭔데? 아,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생인 완료. 오, 진짜 어, 비슷 완료. 일단 선생님, 이리해드릴게요아 이게 재밌어 이거. 네 재밌어. 어. 네. 어? 아 이거 나중에 이거 상으로 하면 재밌을 거예요. 여기 갑자기. 어. 지금 연결 중입니다 위쪽에 네. 있니 네, 네. 도도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네. 더. 더더더 더. 도도 또 뭐야 또고? 누구. 아주 좋습니다. 어저못 내려요. 왜 왜? 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저요. 어 안녕. 여러분 야, 이번에 쌍공기 아실 거예요. 일로 오세요. 아 이번에 바로 또 한국으로 가요? 네. <웃음> 아 조금만 좀. 야렛어요올렛 써요. 요 혹시 있잖아요. 어, 뭐야, 저 이게 뭐예요? 뭔데? 저, 혹시 있잖아요. 한번 그걸로 해보래요 네. 블랙코크 한번. 오. 근데 유부가 빨리 도망갔어. 유에 안녕하세요. 유부가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여기 숨어 있으세요. 숨어 있으세요. 이쪽에. 유부 오케이. 이쪽 유부. 유부 오 유부 도망가. 유부 도가 유부 도망가 빨리. 유부 어, 도망 도망갔다. 애들 이래 부탁해. 이래 부탁 어, F도 못한다. F도 못한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쁘다 여기 있다. 빠스의 빨리 뛰자. 어, 어다이네 아니야, 아다아아빨야아니자 어, 니야 아니야, 아다야이이다아닌가 1인용이네? 어떻게 타?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내 건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어 누가 와요? 유령이 인형이... 누가 와요? 빨리 도망가야 야. 돼요. 아이고. U F 어 있어? U F 어 있어? U F 어 있어? U F 도망가. 야, 딱대 U F 딱대. 어, U F 어? 우리 대통령님으로. <웃음> 아, 일단은 U 가지고 U F 쫓아내고 왔습니다. 어, 여기 외계이 얘들 예 없어요. 자, 여기서 어이를좀 기다려보세요. 아그 비행기, 아그 비행기. 어 있어. 그 아니에요. 예, 예, 예. <웃음> 네. 여기... 예. 하세요. 타타요이 아, 이거 VIP 항공인데? 어? VIP 항공. 어, 저거 타야지. 애들수 <웃음> 있나, 있나 이 좋아. 알파 고요게될요 아, 아 바로 바로 제가 네. 될까요? 어, 누구 오셨다. 반갑습니다. 오 님. 아, 반가웠다. 오 님, 비 이동할 수도 있어 가이동 있어 오케이 내가 한명더모겠뭐뭐뭐 아, 뭐, 뭐, 뭐, 뭐. 이만 이거 이만, A머신도 어떻게 A머신도 어떻게 서 뭐야 왜 죽었나 라퍼드 와야 라퍼드 그렇게 우리 죽었다라 <웃음> <웃음>